마랑님 어?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 아 오늘 이제 CIT 이제 어, 내가 항상 추구하는 기능성 운동 어, 게다가 이제 운동 재밌고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좀, 좀 만들어 가지고 어. CIT는 이제 캐치 트래픽 인데 어떤 압박 속에서도 이겨내자 패션 패션에 타는거 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우리 CIT 놀이반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어, CIT 놀이반 메인 진행할 마랑입니다 이건모 참치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칭을 도와주실 여기 박진영 코치 네 그리고 유튜브 쩐눈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전용현 코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러만 온게 아니에요 재밌게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운동하실 때좀 힘들더라도 이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운동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6번 좋아 6번 뭐누구야 지금? <웃음> 야, 잘 맞춰 잘 맞춰서 자 뛰는 거 천천히 자 끝까지 끝까지 해요 끝까지 정면보고 정면보고 좋습니다 고! 쭉. 쭉 좋아. 좋아. 좋아! 5번 좋아요 바람팀 좋아! 쭉 o 번굿 g 리대로그 o o d good, g o 바로 바로 o d good, good, good, good, 끝까지 끝까지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o 올려 o 넘겨야 돼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빠르게 d g o o 뛰고 싶은 거 뛰고요 혹시 못 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좋다. 살거리고다 나고 물이 이렇게 단 적이 없어요. Go, go, go, g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돌아돌아돌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밀어 좋아, 좋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빨티잖아 아, 지금! 이래, 호흡하면서! 점프, 점프! 하나! 빨이야 어떻게! 빨리, 빨리 가! 야. 야! 아 딸이 다혔어 딸이 다혔어 딸이 잡어 훨씬 더! l 이나 랭이나! Go! Go! Go! Go! Go! Go! g 이 Go! 이 o Go! Go! Go! 해야 돼요. 줘 빨리 줘 well, 넣어. 어 자, 앉아, 앉아, 앉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앉 앉아, 앉아, 앉아, 앉당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라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앉아, 아 미법 보여준다고 했다. 아! 오케 아! 아! 아! 아! 동작을이해 하는 게 오늘 기능반의 가장 큰목적이에요 굿! 사번 굿! 굿! 그래더 g 차세요. 굿. o 좋아요 o o 굿! good, good, good, g o o 굿! 굿! 굿! o d good, 더. good, 스 o o 요스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요요 복싱도 그렇고요. 달리기도 그렇고요. 미식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어떤 스포츠든. 지면을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느냐에 따라서 내 네,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과 경합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시 컴백하는 걸 배우려고 해요. 돌아오다로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끔 어떻게 탈출해서 가장 이상적인 동작으로 나오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레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을 하는 거고 언제 어디서든. 두 개, 하나, 두, 두개잘두개 두, 두, 두. 오케이. 굿, 굿, 굿, 굿. 오케이, 담 선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굿. 나이스, 나이스. 바로, 바로, 바로, 굿, 바로. 그렇지, 네, 네. 치고 오케이. 나가겠다. 바로 치고 나가겠다. 이제 좌우 무게중 무게 무게 중심을 이제 진짜로 가지고 놀 거예요. 어,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네! 네! 좋다, 좋다. 네. 제일 많이 들셨는데? <tymlex3> yeah. 오케이! 굿! 고 렛츠고! 렛츠고! 렛 렛츠고! 렛츠고! 렛 굿! 굿! 미덕이 좋아! 야! 도 미쳤다! 좋아! 나이스! 뭐문데 뭐는데? 좋아! 다 Let's go! 파이팅! 파이팅! 이팅 그렇지! 봐, 와, 봐. 봐. 봐. 괜찮아. 서 봐. 음, 자, 오늘 우리는 경쟁도했지만 우리는 한 팀으로서 오늘 하루를 같이 공연 겁니다. 알겠죠? 네. 네. 아,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 제가 캐치인 하면 트래픽하고 아래 강하게 내릴 거예요. 알겠죠? 참 네. 지.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는분 아, 여러요 아, 여러분, 아, 여러 아, 역시 분 그. <웃음> 아, 여러 아, 어러분지 여러분, 아, 여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 아, 여러분, 아, 여 당신분이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이제 이거는 값어치가 떨어졌어. 형님 오늘 C I T 어떠셨나요? 오늘 아, 네.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뭐 한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도 같이 지켜보니까 잘 잘한 것 같습니다. C I T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C I T 계획이 있기는? 네, 저는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그들 C I T 찾아보 지금 이제 연구를 개발 중이니까. 굳이 CIT 아니라도 약간 좀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능성은. 자, 선생님 봄부터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CIT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 못 오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관심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운동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먼 곳에서 온 팬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희게 책임감을 가지면서 재밌고, 중요가 크고, 많은 분들을. 저희가 참여할수 어, hey 있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oh, oh, hey, 우리 하이바 그리고 마이크이지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근데 좀 전체적으로 이 길어서 아니, 나중에 해두겠어요. 제가 지옥반 한번 할게요. 아이고, <웃음> <웃음>